유산소 운동을 늘려야 한다. 몸에서 적응한 만큼 나도 적응에 반응해줘야 한다. 바다 조깅 후 바로 산으로 간다. 유산소 파티. 산벌레들이 확실히 줄어들었다. 배 까면 빠져야지기다올라 처음에는 이 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두부 한끼 먹는 것보다 쉽다 좀 많이 처먹긴 했어 킹받는 리코더 연주 킹받는 개토킹 <웃음> 파란 띠본 체조 나 카리스마 있어 개토끼 귀 자극하기 운동 이 산은 다람쥐도 없다 도토리가 어마어마하다 어때? 맛있어? 새끼 자면서 라면을 처먹나 아주 단단하게 고정된 체중 엄살왕 엄살토끼 항상 내 입을 노리는 개토끼 입에서 개밥 쉰내가 나나? 힘든 하루였어 멈춰있을 수는 없다. 살 빼야지. 개토끼가 싫어하는 중량운동 혼자 저렇게 짱박혀있다. 개토끼도 거르는 중량운동이다. 이렇게 운동 끝나고 안아주면 개토끼 도복에 땀을 닦을 수 있다. 개이득 3 0 k g 나 뺐다는 만족감과 자가칭찬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정체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과정이 잘 된다고 목표를 이룬 것도 아닌데 결과도 나오기 전에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꼴이다 정신 차려 우유 오는 거 순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독자님들 만날 수 있겠냐?